또 시작을 해 봅시다. 이제 문제 13번부터 시작을 해 보죠. 지금 13번 문제부터 갈 건데 이제 13번 문제는 13번의 문제는 이제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양도 날짜와 취득 날짜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건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이제 환원, 환원됐다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위치가 됐다 원위치가 됐다는 이야기는 취득 날짜도 원위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 날짜는 당초 취득일로 가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원위치로 돌아갔으니까 취득 날짜도 원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 접수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다음에 3번처럼 완성이라는 이런 글자가 딱 뜨면 문제 풀때 그랬죠 완성은 그럼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완성도 안된 상태에서 돈을 먼저 줬다 돈을 먼저 주더라도 나중에 그 목적물이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소유권 이 움직이니까 완성된 날을 양도 및취득일로 잡아라 장기 할부 판매는 장기 할부 판매는 다 하시죠 장기 할부 판매는 우리 세개 세 개를 생각해서 셋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그고 장기할 품네요? 어 없네요? 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없네요. 그세 가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하나 나와요. 등기 접수일. 자두 번째는 인도일. 세 번째는 사용 수익일. 어.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요세 가지를 비교해서 이걸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빠른 날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13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66% 나왔는데 이건 더 맞출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분이 맞췄어야 돼요 사실은 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환지하면서 아무런 말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목과 지번이 변경됐다는 이야기예요 땅의 이름과 번지수만 바뀌었기 때문에 환지, 전, 토지, 지득기를 지득일로 잡으시면 돼요. 환지, 전, 토지, 지득기를 지득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답이 됐어요. 이제 14번 문제로 가보죠. 이제 14번 문제는 또취득및 양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그랬어요. 올바른 걸 골라봐라 그랬는데 이제 증역. 증여를 받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 개념을 절대 못 쓴다는 걸 생각하세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라는 개념을 못 쓰니까 계약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X 그으시면 돼요 계약이라는 멘트는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수용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용 개시를 잡아 넣어가지고 그 중에 빠른 날로 잡으시면 돼요 수용이 나오면 수용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 이제 디귿번은 면적이 증가됐네. 그럼 환지하면서 환지를 하면서 면적이 증가됐다 이 말이에요. 면적이 증가됐을 때는 그러면 지금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환지처분 공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 공고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할 것인지를 봐야 돼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날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다음 날이 빠졌으니까 틀렸네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올바른 건 니은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14번은 정답이 2번이 돼요 이것도 66% 밖에 못 맞추셨네요. 그래서 양도 날짜에 지금, 어, 이해가 대신 66%가 이해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15번 문제는, 자, 15번. 어, 지금 15번을 했, 어 15번 했나요? 15번에 2번이, 15번은, 어? 또 다르네? 뭔가 좀 다른가요? 똑같죠? 어? 15번. 15번은, 근데 14번은 15번 똑같은 문제인가요? 문제가 똑같아져버렸나요? 뭘? 똑같은 문제가 들어 두번 들어가버렸네요? 이럴 일이 없는데? 이르면안 되는데 저 문제 제가 복사를 할때두 개를 같이 복사해버리는 것 같아요 자 문제, 문제는 문제 이게 좀 달랐을지도 몰라요 문제가 10, 지금 15번이 아니라 16번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15번 문제가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제가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자. 문제를 잠깐 봐볼게요. 문제 한번 줘보세요. 제가 화면에 띄운 것하고 지금 다른 것 같아요. 화면에 띄운 거하고 지금 다른 것 같아서. 어, 분명히 문제가 어, 15번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가 버렸네요. 15번은 이 화면이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이렇게 되는데, 15번 문제가 다이 문제가 아닌데, 다른 게 돌아버렸어요. 지금 다른, 복사를 할 때, 지금 다른 게 지금 복사가 돼버린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15번 문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모두 묶인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비과세되는 것으로 모두 묶인 걸 찾아라 그랬는데 1번은 기업번에파산선고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랬네요 그러면 파산선고처분이다파산선고처분으로 발생했으니까 파산선고처분은 이건 비과세예요 파산선거 처분까지는 양도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농지의 교환이나 분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랬네요 농지의 교환이나 분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것도 비과세가 돼요 그럼,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으로 요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해라 그랬으니까,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하면서 발생한 소득도 요것도 비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세번째요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데, 여기서 조심할게. 가로에,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예요 고가주택을 포함하면 안 돼요 1세대 1주택 2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화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고가주택을 빼고 판단하라 그랬으니까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네 번째요 지적 제조사에 지적재소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그랬네요. 그럼 다시 측량을 하면서, 다시 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줄어들어가지고 내 면적이 감소해가지고 내가 받는 조정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조정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PT만 중복이 된것 같아요. PPT가 중복이 되고 시험 문제 상에서는 중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5번은 모두 다 비과세요. 그래서 15번은 모두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5번이 되시는 거예요. 15번의 정답은 5번이 되네요. 이제 16번으로 이제 가봐요. 16번 문제는 이제 16번은 뭐냐면. 경제학상 필요에 의해서 A농지와 B농지를 서로 교환했네요 A농지와 B농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비과세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5억짜리하고 Y하고 있는데 여기서 A농지 가액이 B농지 가액보다 크다 그럼 5억이 크다 했으니까 5억이 앞에가 나오는 거예요 5억이 크니까 5억은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5억 빼기 Y 그러면 5억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차액이 5억 곱하기 4분의 1이면 돼요 그러면 5억을 5억을 네 사람이 균등하게 나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5억을 네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면 1억 2,500씩 나누시면 돼요. 1억 2,500씩 나누면 돼요. 그럼 1억 2,500이 났네요. 그래서 16번은 정답이 1번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식도 이것도 이제 식만 하나 알면 돼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고액 토지 가액에서 저액 토지 가액을 빼고, 고액에서 저액을 빼고, 고액. 토지 가액에 고액 토지 가액의 사분의 일 이하가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요 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높은 쪽 토지 가격에서 낮은 쪽 토지 가격을 빼가지고 높은 고액 토지 가격의 사분의 일 이하가 되면 비과세니까 더 고액의 4분의 1만 구할 줄 알면 돼요. 고액의 4분의 1만 구하면 1억 2,500하고 답이 1번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유일하게 계산한 문제인데 맞았네요. 그랬네요. 축하드립니다. 4분의 1이 없어도 괜찮, 괜찮습니까? 그랬어요. 15번,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이 없어도 되는데, 거기는 15번 문제에서는 앞에 문제 지문회가 문제 지문애가 단서 도 달았잖아요. 거주자가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해라 그랬으니까 4분의 1이라는 요건이 미 충족됐다고 보는 거예요. 충족됐다고 보니까 4분의 1이 없어도 왜냐하면 15번에다 4분의 1을 넣어놓으면 16번 문제를 그냥 쉽게 풀어버리니까 4분의 1을 안 넣어놓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자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웃음> 여기는 4분의 1이라는 걸 계산을 해내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이제 17번 문제로 가보죠 오, 또 계산 문제네요 17번에 또 계산 문제인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담같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이 얼만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나쁜 짓 했을 때 어? 그러면 이제 실지 금액과 계약서상의 금액과 그다음에 산출세액을 이제 허위 표시 금액 허위 표시. 허위로 표시한 금액이요. 실제는 5억에 거래했으면서 계약서를 써줄 때 5억 3천으로 써줬어요. 그러면 나쁜 짓은 3천만큼 나쁜 짓 했네요. 허위로 허위로 표시한 게 3천이에요. 그러면 허위 표시 금액과 산출세액을 서로 비교해요. 산출세. 그럼 산출세액이 주어진 게 산출세액은 5천이라고 주어졌네요. 허위로 표시한 금액과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을 더그 중에 더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3천하고 5천 중에 더 적은 거 3천이네요 그 답은 4번 3천 요게 답이에요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을 그냥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어, 17번 허위 표시 문제 잘 풀어놓고 엉뚱한 답 체크했어요. 똑바로 입력하는 연습도 필요하네요. 그렇죠. 당연히 똑바로 하는 게 필요하죠. 어,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5%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당행위 계산이 아니라 비관세를 받을 때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나쁜 짓 했을 때 계약서를, 업계약서를 쓰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허위로 표시하는 이 금액하고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빼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규정이에요. 이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3천하고 5천을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3천을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이제 18번 문제로 가보죠. 어, 이제 이거는 올해 이제 법이 개정된 내용인데 18번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셨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 이게 올해 법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올해 개정된 내용인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그러면 옛날 집을 한개 가진 사람이 이번에 새 집을 또 샀어 또새 집을 샀을 때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 집을 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고 새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요에요 규정이 올해 지금 법이 바뀌어서 연도 중에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고 새집 사고 나서 3년 안에 종전집을 팔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하고 3 답은 2번 이렇게 그래서 18번은 2번이네요 이제 네, 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19번하고 20번이 계산 문제일 건데, 이두 개는 이제 계산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계산 연습을 한번 해 보죠.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을 계산해 봐라 그랬어요.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도 여기는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15억이니까 이게 고가주택이네 자,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식을 먼저 이 식을 먼저 써보셔야 돼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또 필요경비를 빼면 돼요 먼저 이제 양도차익을 먼저 구해요. 총 양도차익을 먼저 구해봐요. 그래서 전체 양도가액은 15억 빼기 취득가액은 6억 빼기 필요경비 자 소송에 직접 들어간 돈 2천만 원 자본적 지출액 1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15억에서 6억을 빼면 15에서 6을 빼면 이게 얼마가 나온지 잘안 되면 그냥 계산기 그냥 누르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계산기를 눌러가지고 그냥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15억에서 15억에서 일단 먼저 6억을 빼. 6억을 빼면 9억이네. 9억에서 3천을 빼면, 9억에서 3천을 빼면 이제 3천. 9억에서 3천을 그냥 빼봐요. 9억 빼기 3천. 그러면 8억 7천, 8억 7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양도차익이에요 이게 8억 7천이 양도차익인데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전체 총 양도차익을 전체 양도차익을 이제 12억 초과분으로 안분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양도 가액분에 양도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12억을 뺀 나머지를 요걸 고가주택분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 이제 숫자만 그대로 넣으면 돼요. 총 양도 차익이 8억 7천이다. 그러면 8억 7천이면 8억 7천을 이렇게 써요. 8억 7천 곱하기. 총 양도가액은 15억. 그러면 15억 중에서 12억을 빼니까 15분의 3이네요. 그러면 8억 7천을 15분의 3으로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8억 7천 곱하기 3 나누기 15 계산하니까요. 1억 7천 4백 하고 나오네요. 1억 7천 4백. 그러면 174가 나오는 게 답이 4번에 들어있네요. 174탑 4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19번은 4번 요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문제 풀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 식들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양도 차익을 어떻게 구하는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는지 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먼저 이 식을 정리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안된 상태에서 계산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계산식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계산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먼저 전체 양도차익을 구해가지고 전체 양도차익을 구해가지고 12억 초과분에 대한 요 비율을 곱하면 돼요 전체 양도 가액분의 12억 초과된 분만 과세니까 12분의 12아 10. 요, 여기는 양도 가액분의 전체 12억을 초과한 액수만큼을 과세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요, 이 10만 세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4번이었어요. 아, 이거 계산 문제 이렇게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도 이렇게 한번 풀어 봐라 그러면 국가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를 어못 푸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가주택의 계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어려워 하세요. 뭘 어려워 하냐면 아니 분명히 풀수 있는데도 풀수 있는데도 이 식을 생각을 안 하세요. 여기 식을 생각을 않고 국가주택이 어렵다고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국가주택에 대한 계산을 한두 문제 정도 연습해 가지고 충분히 풀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한 계산도 한 번씩 풀어보시면 충분히 아마 풀리실 거예요 아총 양도 차이까지만 알았어요 그랬네요 총 양도 차이까지만 알았어요 그런 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고가주택은 12억이 초과되고 비관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비관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12억이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억이 넘었더라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니까요 여기가 12억 초과분에 대한 이 비율을 곱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만 이렇게 이것만 곱할 줄 알면 돼요 전체 양도가액 중에 12억을 초과한 액수가 과세니까 이 비율만 곱하기만 하면 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8억 7천을 여기다 안 써드렸어요 만약에 8억 7천을 써드리면 그 8억 7천을 답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 써드린 거예요 아이번에또 대단하시네 감으로 또 맞았어요 오늘 계산 문제 정확히 알지는 못했는데 계산 문제만 다 맞았어요 오늘 대단하시네요 오늘 로또 사셔야 되겠네 근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로또를 사시면 오늘, 오늘 발표해 버리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를 찍어서 맞출 정도면 진짜 로또 사야 돼요 로또 사야 돼요. 분명히 내가 사시라 겠어요 제가 사라겠어요 제가 사라해 가지고 사셔가지고 되면 반띵, 반띵 아시죠? 예, 반띵. 분명히 로또를 이 계산 문제를 찍어서 맞출 정도면 숫자 능 숫자 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숫자 감이 있으니까 로또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어, 당첨될 수도 있어요. 요? 이제 20번 문제로 가보죠. 20번 문제는 겸용 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예요. 겸용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네요 겸용주택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풀 것인지 이제 봐요 겸용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겸용주택은 주택의 면적하고 상가의 면적이 누가 더 큰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크기를 잘 보셔야 돼요 크기를 크기 90점 주인공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고, 다른 분이 90점을 맞으셨어요. 아마 지금쯤, 지금쯤 본인이 90점을 맞았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딱한분이한 분. 딱한 분인데, 지금 문제를 이렇게 쭉 이렇게 풀다 보면, 아, 지금까지 내가 90점 정도 나왔네? 안 그러면, 지금 85점 정도 나오고, 한 개만 더 맞추면 90점인데, 85점 나오신 분은 이 문제 맞추셨어요. 요, 85점 나오신 분은. 자, 이제. 주택이 상가보다 작았네. 주택이 상가보다 작으면 이제 두개 건물은 건물 먼저 건물부터 하는 거예요. 건물은 주택만 주택이에요. 주택만 주택이니까 주택 부분만 비과세고 상가는 과세예요. 그래서 주택만 주택이니까 주택 부분은 비과세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비과세로 가고 상가는 요거는 과세로 가요. 그래서, 과세되는 면적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50은 비과세로 가고, 150은 과세로 가요. 상가 150이 과세입니다. 자, 상가 150. 자, 그러 건물 150이 과세입니다.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 나왔네요. 1번, 2번, 3개 중에 하나가 답이 돼요. 그러 이제, 이제 토지는, 자, 건물이 주택만 주택이니까, 토지 중에서 주택분을 찾으셔야 돼요. 주택분을 찾을 때 주택분은 총 토지 중에서 전체 토지 면적 중에서 그중에 총 건물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거용이 차지하는 면적 주택의 면적 비율로 이렇게 나누시면 주택의 땅이 나와요. 요걸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총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은 총 주어진 게 천이라고 주어졌네요 천이라고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총 건물 면적은 다 합치니까 200이네 그 중에서 주택의 면적이 50이네 그럼 이제 약분해 봐요 두개 띄고 여기 두개 띄고 여기 약분하고 여기 하니까 5 5 5 25 250이네요 250이 주택의 땅이란약 이야기예요 그러면 250이 주택의 땅이라 해서 전부 비과세를 받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도시에 수도권에 있는 주거지역이네요 도시에 수도권에 있는 주거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를 한도로 비과세하는 거예요 3배까지만 비과세하니까 이제 한도를 구해봐야죠 한도는 주택의 정착 면적은 50이고, 그 중에 3배까지만 비과세가 되니까, 3, 5, 15, 150만큼만 비과세가 되네요. 그럼 전체 땅1000 중에서, 전체 땅1000 중에서, 여기서 150만큼만 비과세가 되니까, 나머지 850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어? 150이 비과세니까 850이 과세입니다. 그래서 850, 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문제를 풀고 보니까 어, 문제를 다 풀고 나니까 이제 어떤 분이 90점을 맞았는지, 90점을 맞으신 분이고 만우고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네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게 90점이 나오는지 한번 직접 한번 90점 나온 분을 연결해가지고 한번 여쭤보죠 아,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어떻 어, 방송하신 네.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방송하고 있어요 네. 자 어떻게 해서 90점을 맞추신 거예요? 아네 <웃음> 네, 90점 맞추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조혜주님이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웃음> 어, 아니 근데 공부를 이, 이 범위를 어느 시, 어떤 식으로 했는데 계산 문제 이렇게 맞추실 수 있었어요? 아, 제가 앞에 거는 어려워가지고, 네. 앞에 부분은 두 개는 제가 틀렸고, 네. 네, 뒷부분은 서대 교수님 알려주신 것대로 그냥 그렇게 풀었는데. 아, 그럼 문제를 풀 때, 그 알고, 지금 알고 푸신 거예요? 아, 네, 앞에 거는 두개 틀린 거는 몰랐어요. 아, 그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 네, 네. 어. 음... 네. 아니, 근데 일, 그 2주 정도 지금 시간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을 건데, 이거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제가 이제 겨울에 네. 직장 만두고 네, 이제 저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교수님 네. 강의 듣는 날에 네. 최대한 폭스 그날 이제 강의 나왔던 거 하는데 네, 네, 네. <웃음> 오, 대단하시네. 아, <웃음> 어, 아니 이렇게 맞춰버리면 저는 분명히 90점 넘을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분이 나오시네 네, 아, 네 저도 문제 보고서는 네. 어, 오, 오늘 괜히 무력을 <웃음> <웃음> 무력을 무력을 <버렸구나>. 무력고안 네. <웃음> 되겠구나 네. 계산이 많아서 네. 그랬는데 근데 생각도 했어요, 지, 문제 풀때 보니까 거의 그 계산 문제 두개 빼고 나머지는 다 맞아가던가요? 예. 네. 이제 틀리겠구나. 네. 이제 생각하고. 예. 네. 네, 뒤에 거는, 어, 그래도 계산이 됐구나. 어 계산을 해도 그게 답인데 확신이 안 섰을 건데, 어떻게 답을 정확히 맞추셨네? 아, 네, 그냥 교수님 수업해주시는 거대로만, 그대로만, 그대로만 했어요다 대단하시네요. 어유 아, 아니, 대단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세법은 진짜 잘할수 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 아, 예. 네. 이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시켰으니까, 제가 선물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아니아야 아니야.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오늘 계산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간 안에 못 풀었는데, 시간 2 0분 20문제를 딱 30분 안에 시간을 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셨어요? 어, 오늘 20분 네. 걸렸어요. <웃음> 다 풀, 그두개 또, 풀기는 풀었은가요? 두 개는 찍었던 거예요? 앞에 거요? 네. 네, 틀린 거그두 개는 그냥, 네, 찍고, 네. 그냥 제출했어요. 아, 그래야 <웃음> 어... 시간이 남아요. 안 그러면 그걸 잡고 있었으면 아마 끝에 가서 못 풀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령이, 시험장에서 요령도 진짜로 계산이 나와서 못 풀겠으면 바로 제껴버려야 되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래서 90점이 나오셨군요. 90점이 안,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어 근데 지금 계속 세법 시험 볼 때마다 계속 90점 이상 맞으셨잖아요. 아 그래서 최대한 그냥 음. 그날 교수님 강의 들으면 그날 음. 이제 네, 이게 여섯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네. 공법을 이틀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네, 당일날 최대한 그 과목 하려고. 아 그렇게. 어, 그리고 그거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하는 거 그날 그날 복습을 하고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근데 진짜 교수님이 워낙 음. 이렇게 어, 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지 저희가 잘하면 그럼 다른 분은 그럼 뭐라 하겠어요 지금 동영상 듣고 있는 분은 그럼 나는 뭔데 그럴 거예요 저는 직장을 감뒀으니까 아니 직장 안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세요. 본인이, 본인이,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점수 잘 맞은 것이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이래야지. 선생님 강의만 잘 들으면 돼요. 잘 들었는데 안 나오면 저, 책임이 저잖아요. 안 되죠. <웃음> 아니요, 아니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점수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잘 하셨고, 나중에도 이제 또 양도세 뒤에, 뒷부분 할 때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때도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이제 계산 이제 양도서에 계산해라는 게 나가는데 그때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진짜로 이렇게 문제를 잘 푸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보면 문제 푸실 때 보면. 잘안 된다, 안 된다 하시면서도 잘안 된다 하시면서도 나중에 보면 참 문제를 잘 풀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어요. 우리, 우리 누구든지 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데 잘안 하신 거였어요. 잘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번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갈 거예요. 거기에서도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계산 문제들이 그래서 실제로 양도소득세는 오늘 했던 부분은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할때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번 마지막에 나오는 계산들이 실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봐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드리는데 여기까지 진행해 드리는데 이제요 마지막 멘트를 봐줘요 마지막 멘트는 이거예요 성공은 매일 반복, 반복한 작은 노력의 합입니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합쳐지면은 그때 가서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성공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냥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번 반복을 해가지고 그걸 다 합치다 보면은 그때 가서 나에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반복, 반복, 반복 하시다 보면, 그걸 전체 나중에 완성된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문제 이렇게 풀어보고, 문제 풀었던 내용을, 문제 풀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식 같은 걸 내가 잘 이해를 못했으면, 그 등식을 한번꼭 써보세요. 등식을 쓰고 등식 밑에다가 숫자를 그대로 기록해 내면서 등식 밑에다가 숫자를 기록해서 넣으면서 차근차근 계산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 계산 문제를 풀 정도가 되면 학계론 계산 문제도 쉽게 아마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그래서 세법하고 학계론 계산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문제 푸는 요령들이 계산식만 알면 돼요. 계산식만 알고 그 식에다 숫자만 대입시켜 가지고 계산기로 그냥 결과만 나 결과만 때리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계산 어렵다 하지 마시고 오늘 해 봤잖아요. 해 봤으니까 계산하면 할 수도 있어요. 나도 할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할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양도소득세 마지막 계산, 그 마지막 계산 구조할 때, 그때도 한번 열심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